제가 서예를 몇십 년을 하면서 최근에 이 말, 이 단어를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 좀 신기하더라고요. 무슨 장가 보세요. 우선 예서체로 먼저 보여드립니다. 글 서자죠. 음, 마음심이죠. 꽃화자 또는 화려할 화자라고 합니다. 서심화라는 말을 본 거예요. 이 화자는 요즘은 이렇게 쓰죠. 꽃화자. 예전에는 없었던 글자입니다. 이게 원 글자고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됐죠. 왜냐하면 꽃화가 꽃이라는 것이 빛나기도 하고 환하기도 하기 때문에 화려하다 이럴 때 많이 쓰이게 됨으로써 꽃화자를 따로 만들어낸 것이죠. 말하자면 간체자입니다. 이것은. 서심화는 무슨 뜻이냐면 은 서라는 것은 즉 글씨라는 것은 마음에서 빚어진 꽃이다 마음이 피워낸 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심플한 문장이 참 아름다운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음, 이세 글자를 오늘 작품을 하기 앞서서 간단한 설명, 근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서자의 옛날 모습은 우선 요 부분은 요겁니다. 요것은 또 자예요. 그리고 손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손 모양이죠, 딱. 자, 손에 요렇게, 부, 이건 붓입니다. 그래서 붓이나 막대기를 뜻해요. 이런 글자 있죠. 윤시성 할때 윤. 윤이라는 것은 어떤 지휘자, 일을 감독하는 사람을 뜻해요. 윤어하여 주시옵소서 할때그 윤자죠. 여기 두 손가락이 더해졌어요. 두 손가락. 즉, 다섯 손가락으로 붓을 쥔 겁니다.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. 이 손가락들이 하나하나 다 작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밑에서 뭐라고 있느냐. 입,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입 터진 입으로 말하고 있는 상태. 즉, 붓으로 말하는 것, 그것이 글입니다. 이 글씨, 서예 캘리그라피, 이것은 바로 옛날에는 마음심을 이렇게 썼어요. 심장 모양. 심장에 마음이 있다. 심장이 두근거린다, 설렌다, 철렁 내려앉았다 등등 모든 이 오장육부에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동양에서 보았기 때문에 여기를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화. 이 빛날 화, 꽃화. 이 글씨는 옛날엔 참 수없이 많은 모양이 있어요. 이건 식물이란 뜻이고, 이것은 꽃이 이렇게 번긋번긋 솟아있는 모습이겠죠. 줄기. 이런 모양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.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, 이 심자만 해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, 뭐이런지의 심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심자고 포인트는 심장이란 뜻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것이죠 마음의 꽃 근데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모두 꽃인가요?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을 이루는 벽돌이나 타일이나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서예 또는 아름다운 문장 예술성을 띄었을 때 비로소 꽃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꽃. 꽃은 꽃 모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대명사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서심화를 그냥 서예가 아니라 디지털 작업을 할 거예요 포토샵 등으로